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됩니까? 어느 쪽 아파트를 구입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구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는 제가 머리 털라고 재개발을 이 정도 많이 하는 것은 처음 받고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라고 단정짓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원가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도를 보는 것 같이 시대권을, 시내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가로 아파트를 구입해라. 어처구니 없는 소리 같지만 은 실제 2022년, 2 1년 17억, 20억, 25억에 했던 아파트의 원가는 할인분양을 받아서 3억대에 대부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2010년의 가격이 원가는 아니겠죠. 여기서 원가는 분양되는 아파트에 프로테즈를 따진다면 약 30에서 40% 정도가 원가가 되지 않을까. 분양금액의 30에서 40%입니다. 5억의 아파트라면 30%면 1억 5천을 뺀 나머지 3억 5천이 원가가 되겠죠. 여기서 원가는 예전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주지 분석이라는 표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때 아파트를 분양하고 남는 마진을 얘기하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예전에는 50% 정도 40%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1억의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약 4천만원의 수익이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40% 정도 남는다. 그렇다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물론 분양가까지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보상금까지도 상승이 되었죠. 물론 저의 생각이 아니라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실제 마진은 35%에서 40% 그나마 40% 남는 경우는 많이 없고 30에서 3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에 30%에서 35% 정도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면 원가에 구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양되는 아파트의 원가가 30 에서 35% 의 마진을 뺀 나머지가 원가라면 구축 아파트의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까지 제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보시다시피 대구의 아파트는 2017 년도부터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그 전자에서도 일부 거래는 계속 있었지만 2017년 8월 9월부터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 이런 거래량은 기존의 200건, 300건, 거의 3배, 4배 이상의 거래량이 몰리면서 외지인 거래량과 대구에 살고 있는 분의 거래량 모두 합쳐져서 폭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다시 거래는 소강 상태.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3, 4억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2019년도에 일부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일부 조금씩 거래가 생기면서 2019년 12월부터 다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거래는 외지인들의 거래량이, 외지인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마찬가지 서울 사람들. 그리고 대구 사람 자체에서도 일부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폭발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구 사람 자체나 서울 사람이나 외지인 대부분 엄청나게 거래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많이 몰렸고 기존에 먼저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엄청나게 아파트를 매매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특정 동네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17년부터 19년도 엄청나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상승했고 기존의 네이브 부동산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평균적으로 빠르면 17, 18년도 늦으면 19년도에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방금은 수성구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실제 달서구, 남구할것 없이 평균적으로 19년도나 20년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고 많은 거래량 속에서도 외진이나 서울인들이 거래가 많았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평균적인 거래량은 2017-18년도 수성구가 조금 빠른, 빠른 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9년도에서부터 20년도에 대부분 폭발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균적인 거래 금액 속에서도 실제 고층이냐 저층이냐 중층이냐 그리고 학군이 좋으냐 나쁘냐 교통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빠르면 2017년도, 늦으면 19년도, 20년도에 가장 거래량을 많이 보여주면서 많은 금액들이 상승했다. 그러므로 그 금액과 위치에 따라 어느 정도 평균적인 금액에서 거래된 아파트가 보편적인 평균가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신축아파트는 원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구축아파트는 원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축보다 신축을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저렴한 구축 아파트도 일부 구입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특정 유튜브들이 대거 출연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일부 구독자가 많은 아파트거나 아니면 지역 방송을 하는 유튜브들 그리고 지금 현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일부 꿈틀 대면서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광고하는 유튜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도 북구 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계속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유튜브 동구 역세권으로 해서 아파트를 계속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유튜브들 지금 하락 시기를 맞이하고 다시 한번 꿈틀 대니까또 나름대로 중구아파트를 얘기하는 유튜브들, 서구아파트를 얘기하는 유튜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입장에서는 잠시 금리인하와 규제, 대출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급매물을 팔았는 것 뿐이고, 그런 급매물을또한번 구입했는 것이 다인 상황입니다. 현재 부실체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 은행의 부실채권은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발생되는 건설사들의 부실채권이나 마찬가지 부도, 위기설과 같은 내용들은 나오고 있고 중견건설사들은 계속해서 공사 중단과 계속해서 부도가 나고 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성군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입한다는 명목하에 저금리의 대출을 국가에서 인정받고 다시 한번 부도를 내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고 실제 PF 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PF 자금 자체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증권사와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순식간에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한국에서 보장하는 예금과 그리고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 이상 더 이상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일부 엄청난 파장이 사그러들기도 했지만 은 대표적으로 다행건설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주고 부도가 난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와 일부 분양자들이 지금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최소 5천 이상은 예금에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실제 1억 이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한 곳, 어느 한 기사에 경제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절대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1%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뉴스와 매체들은 눈촌 주공이 100% 분양이 되었다. 사람들이 몰린다.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튜브와 뉴스들 마찬가지 아파트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유튜브들과 기사들을 볼수 있는데요. 일부 아파트들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없고 일부 아파트가 거래가 조금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패턴은 실제 서울이나 인천이나 재개발을 크게 한번 진행하고 난 도시들은 대부분 가격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인구와 광역시와 특별시의 차이, 그리고 돈의 유동적인 흐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구 마찬가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한번 하락하고 나서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향후에는 다시 한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엄청나게 폭등과 폭락은 있을 수 없겠지만 은질끔찔끔 올라서 어느 순간에는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겠죠.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어떤 위치에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위치를 떠나서 시내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그리고 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더 이상의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 때문에 달성군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분들, 직장 때문에 북구나 서구에, 동구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분들, 누구 하나 이유가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적어도 내가 산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의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면 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라. 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구입해라. 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빌딩이 있다면 빌딩까지도 구입한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존 아파트 원가 거래를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모든 회원분들이 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그날까지 스킬TV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